칼 가운데 칼집만 이렇게 딱 내. 아이이 팔이 좀 뜯어 너무 큰 거는. 이 팔이? 응. 이팔안 뜯었어. 이 너무 큰거쓰어 우리 오늘 배추 김장해요. 배추 마흔여덟 개. 가운데 칼, 칼집을 내야 되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아, 아 알았어. 궁금하네, 이렇게 배추. 지금 한 방에 5,980원인데 너무 싸네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마트 갔다가 응. 너무 싸가지고 갑자기 확 사서 긴장하는 걸 이게 막9 0 0 0데이 정도 보니까 9,900원씩 하대한 방에 딴 데서? 응와 음. 이거 5 0 0 0원이더는거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쓴 거야 아 이게 배추가잖아속 속도 되게 노랑이 좋아이 음, 엄청 좋다. 좋네, 배추가. 거의 껍데기까지 노래, 요. 어떤 거는 여기가 속이 하얗거든. 음. 하얀고 맛없어. 이렇게 노래가지고, 너무 좋네. 아주, 속이 아주 딱딱 아주 딱알 맞게 쳤어, 속이. 배추가 진짜 좋은 거야, 이거. 강원도 고래기 배추인데, 갓도 얇고, 너무 좋네. 아, <놀람> 힘들었다. 응? <놀람> 응, 손자 좀 안쪽도 떴고 똑같이 그냥 쪼꼬르게 탁, 네? 배추 갑자기 얇다니까. 너무, 올해 배추 너무 잘 샀다. 걔는 걔는 이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중간, 중간 단으로 4단. 쪽파는 큰 단위로 4단. 또, 갓도 4단. 다 4단 씩이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잘게 썰으면 되겠죠? 쪽파 큰 거는 이게좀 갈라줘야지. 그냥 썰면 이게 불러다니니까. 입도로, 아이고, 그냥 썰어볼게얘다 썰었어 <놀람> 파다 썰었어 다썰은거야아 다 그거 냉겨서 너무 많아서 <놀람> 썰을거 없어? 음 배추 치고 이제 배하고 응. 무만 갈아서 넣으면 돼비올라고 <놀람> 하는데 하늘이 대신 <놀람> 하고 온다 비를 만드네 그에 장갑 필요하니까 야, 장갑 차안 끼고, 그냥. 나 장갑 끼면 저거 만져야 되니까. 아, 왔다 가다 꼈다 꼈다 하고. 힘들, 야, 수시려운데무 되게 차가운데. 힘들더라고. 네, 예. 우리 무, 무채안 썰고, 이렇게 잘잘하게 썰어서 믹사기에다 갈아보려고, 갈라고 잘잘하게 썰어요. 넣자 되니까 적국을 대신 좀 넣고 어, 어다 어? 응. 이게 내가 뭐걸 넣어야 돼. 물이 없을좀 넣어야 돼.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네, 했어. 이거 항색이, 항색이죠. 머리는 다 띄었어요. 항색이죠. 믹서기에다 갈고. 아, 이거 물이 많으니까 잘안 들어간다. 청저제한몇몇그램이있잖나몇밀이 몇, 몇 와, 이게. 이거 하나, 네. 이걸 하나. 하나. 하나. 어. 어? 이 둘이. 둘이. 둘좀냉이까이정도만 넣고 냉둘야 되겠다 생강 이만큼 넣자 너무 많이 넣으면 아린 맛이 나니까 이렇게만 좀더 넣을까? 마늘 우리 분 마늘 조금 낸다 그랬는데 마늘 조금 많이 넣, 이 정도 넣어도 맛있어 깨! 누수가, 누수가 세 숟가락 넣을거야. 두 숟가락. 그리고 멸치액젓은, 아 이거 2리터 조금 안된 데서 지금, 무간이라고좀 넣었는데, 이거를 좀 넣, 이거좀냉기고 넣어야겠어. 짤까봐. 서서히 맛 봐가면서 넣어야지. 아까 앙색이 들어갔으니까. 다 들어갔냐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지 새우젓 넣었어? 응? 새우젓 새우젓 안 넣었어 고추씨 고추씨 좀, 올해는 고추씨 좀 넣고 해야지 고춧가루게다 끈이거든 한 3근 정도? 응, 음, 3근 정도인데 더, 많이 더 넣어야 돼 이렇게 넣고 새우젓을안 넣어. 새우젓 조금 넣고, 이거 다 넣어야 되겠어. 좀 있는 거. 생새우 이거 2kg인데, 2kg. 응? 2kg. 2kg 다 넣어. 나 둘이 못무르게나는 고춧가루 내가 모자라다 그럼면더 넣어. 다 넣어버려 다 넣으라고 이거? 다섯어버 이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야안만안만딱한 아, 번에 다 넣어버려? 어, 다, 다 넣어, 넣어. 다섯끈아 <웃음> 다섯 <끈. 웃음> <웃음> <웃음> 꽃이 나 빨개 야돼이것도다 넣으라고? 응 어서 와 빨리 돼다 넣어 다넣어다 넣어야 음. 되겠네 소에 아. 응 나 단짝. 진 저건 이거? 그다 넣어 버려. 액젓 렇 m 가 와! 네. 매워 무가 들어가 많이 아고다 넣어. 하 거기 뭐야 뭐? 소금. 그 액젓에서 나온 소금으로 갈아. 테스트. 자, 소금 절정 길게 있다. 저기 거기 소 여기 설탕 좀 넣을까? 어? 설탕 좀넣 무가 갈았더니 마, 매워 이제 익으면 이게 그 매운맛이 익으면 맛있다 맞아. 어, 응 설탕 좀 넣자 아까 니우스가 두 숟가락 넣었는데 설탕 좀 넣어야 되겠어 니가 먹어봐 다 넣어 다 넣어 다너, 다 넣어 다? 응 이거 오. 다 넣어도 돼 됐다 넣어야 되겠다 응. 적국 더 넣어야 돼 이게 무를 갈아가지고 무 맛이 되게 매운 거야 이게 익으면 맛있더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구야야 돼? 응 음. 조금만 좋다 됐다 이리 하나 줘 됐어 에좀더 넣어 짜! 안짜 됐어 <웃음> 그럼 딱 이리 어 넣을 거 같아 그, 그럼 2리터 정도 들어갔다 잘깎다 잘 여기도 하나 고춧가더안 넣어도 되겠어? 응고춧가루 넣으면 됐어 이제 놔두면 더 빵게 줘 아 이게 매운 게무 매운 맛이구나. 아 무도 맵고 이거 청양고추야. 음아 응. 물김치를 무 증내서 무 담잖아. 처음에 매워. 익으면 어. 맛있어.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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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문대지 마라니까 문대지 마 문대져버리네 이렇게. 털어 털어 털어 이렇게. 못 털겠어 무거워 나와가 빠져 무거워 못 털겠어 너 빠져 어저 이거 꼬끄러지네 됐어 구, 김치 구이 냄새 좀 나지, 응. 응. 넣어요, 어늘 이게 이제, 응. 더 넣어요? 응, 다 넣. 이게 숙성되면 좀 맛이 더 나죠. 아, <웃음> 어, 우리 올해 김장 이제 오늘 끝났어요. 빠이빠이. 김장 끝. 응. 원래 여기도 우거지를 딱 덮어야 돼. 응? 그래야지, 이게 딱, 우거지가 딱 누르고 있어가지고, 김치 맛이 더 좋은데. 배추! 굉장히 이렇게 많아도, 우리 딸이 가져가고, 또 내가, 맷집이 죽어 나면, 없어요. 맷집이 죽어 나면, 조금 더 조금 더 죽을 너나 먹고 나무 없어. 나는 크기가 너무 큰데 입이 작아서 크게 못사다 들어갈려나? 왜 먹고 널 와. 깍두기 깍두기 어? 새우젓 넣고 거다가 안넣거 아니야 인플란트 해가지고 뼈 있어도 잘 먹은다니까라 크고 두꺼워 음? <웃음> 안 들어가 한 입에 음. 너무 두껍게 됐어? 음. 두껍고 맛있네. 음, 고기 맛있어. 잘 삶아졌는데? 고기만 먹어봐, 고기맛 맛있어. 어? <웃음> 고기 많이 먹어. 나잘 음. 삶아. 응. 응. 젓슬 맛있이 배추, 배추 맛이 자꾸 입맛을 땡겨. 응. 음. 음, 배추에고소하 음, 맛있어. 흠 <웃음>